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이런 포스터들 많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바로 이런 거죠 이 포스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와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파워포인트로 비슷하게 만들어 볼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 뭐 프레젠테이션 할때 사용하기엔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파워포인트에 관련한 것을 같이 배워 본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질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빈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고요 이 슬라이드에 방금 전에 봤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색상을 추출해서 배경 화면을 만들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색에 들어가셔서 스포이트를 눌러 주시는데 그 스포이트를 통해서 여기 있는 밝은 색상의 분홍색 다홍색을 톡 눌러 볼게요 그럼 이런 색상이 추출이 되겠죠 이런 색상을 기본으로 하시고 여기 있는 나머지 색상들도 같이 추출을 하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중앙에 예방행동수칙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봤고요 그리고 예방행동수칙이라고 하는 글이 훨씬 더 크고 눈이 띄어야 하기 때문에 글꼴을 좀더 키워 줄게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키워 줄 거고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글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저는 고딕체 종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눔스퀘어체 라고 하는 글꼴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글꼴을 나눔스퀘어체로 바꿔 주겠습니다 나눔스퀘어 라이트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로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훨씬 더 눈에 띄죠 이렇게 해준 뒤에 안쪽에 있는 텍스트의 색상을 하나하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캐릭터 사진이 있잖아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콘들을 어디에서 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컬러 아이콘들을 얻을 때 사용하는 사이트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말 수많은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아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봤습니다 정말 수많은 아이콘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방금 전에 봤었던 기침하는 듯한 아이콘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네요 스니즈 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형식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 라인이 잡혀져 있는 아이콘이 아닌 딱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PNG 형태와 SVG 형태가 있는데요 PNG 형태는 이미지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SVG 형태는 파워포인트 2019 버전 또는 오피스 365 버전의 파워포인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저는 최신 버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SV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SVG 파일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받은 SVG 아이콘을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에 들어가셔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svg 파일을 넣어 봤는데요 이 아이콘으로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전에 봤을 때는 여기 에 기침하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나왔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svg 파일을 각자 분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분해는 필수가 아니에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 굳이 해보자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화를 눌러주시면 여기 그룹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룹 해제를 하면 이렇게 그룹이 아닌 가져온 그림입니다 라고 뜨게 되고요 얘를 눌러주시면 갑자기 무슨 모양이 뭔가 살짝 바뀌죠 한번더 그룹 해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아이콘 하나하나 다 분해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마음대로 색상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가요 너무 좋은 방법 아닌가요? 이런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을 따로 그룹화를 해줄게요 컨트롤 g 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컨트롤 g 눌러서 따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 아래쪽에 도형을 하나 집어넣어보도록 할게요 도형, 사각형 도형 이렇게 작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단색 채우기 두꺼운 색상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사람 어깨 같은 느낌과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도형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든 건데요 이것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사각형 모양에 보시면 둥근 위쪽 모서리 사각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만 그려주셔도 어깨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더 동그랗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어깨가 되겠죠 어깨 색상은 선 없음 색상 뭐 살짝 이렇게 회색 정도로 해주셔도 어깨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모양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맨 앞으로 보내기 여기 있는 것을 맨 앞으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가요? 어떤 것을 제일 앞에 하고 어떤 것을 맨 뒤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룹화를 제대로 한번 해 줄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룹화까지 다 시켜줬고요 여기에 손가락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여기에 조그맣게 한번 놓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대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움직여 주시면 이쪽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노란 점을 눌러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을. 좀 어두운 색상을 해주시고 좀더 너비를 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색상 채우기를 주황색 중에서 강조 여기 위쪽으로 가면 여기 좀 이게 살색 같아 보여요 이렇게 살색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른쪽으로 하나하나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 마지막 복사까지 해서 총 4개의 손가락을 만들어 줄 거고요 새끼손가락은 조금 작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비슷해지죠. 나머지도 이렇게, 이렇게. 어떤가? 요 이렇게 만드니까 진짜 사람 손가락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조차도 그룹화 시켜서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상자가 올라오고 얼굴과 손가락이 나오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이 네모 상자가 스르륵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날아오기를 누르시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몸통과 머리가 같이 올라오면서 손가락도 나오죠. 이것을 표현해 볼 겁니다. 이거는 올라오기라고 하는 것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올라오기에서 효과 옵션 서서히 아래로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시간이 재생시간 1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재생시간을 0.3초로 바꿔줄 겁니다 이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0.3초 그렇게 되면 몸통이 빠르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타이밍에 나오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손가락 애니메이션 창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 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손가락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얼굴이 나오는 이 애니메이션을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효과 다음에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제가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기침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자 모양, 이 새가 튀는 모양이라고 하겠죠? 이 튀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올라오기 서서히 아래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름 모양도 같이 올라오기 서서히 아래로 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조차 재생시간을 0.3초로 바꿔줄 거고요 같이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도 따로따로 나오게 되면 방금 전처럼 순서가 잘안 맞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세 번째 애니메이션을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훨씬 더 느낌 있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똑같이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침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겠죠 어떤가요 이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손가락과 중앙에 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왼쪽과 오른쪽에 예방행동 수칙에 관련한 내용들을 집어넣어 볼 건데요 저는 간단하게 도형과 텍스트 상자만으로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주셔서 쉬프트키 누른 채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색상을 아래쪽에 있는 다홍색을 선택. 그리고 다시 한번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직선을 쉬프트키 누른 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겹쳐 주시고 색상을 다시 한번 같은 색, 대시 종류를 점점점 너비를 좀더 넓혀서 이렇게 점점점점 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 안쪽에 다가 내용을 적을 건데요 꼼꼼히 씻기 라고 적어 볼 겁니다 글꼴은 제가 좋아하는 글꼴인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 줄 거고요 위쪽에 텍스트 상자 하나를 더 넣어서 숫자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형태를 하나를 만들고 오른쪽으로 하나하나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복사를 하기 전에 여기 애니메이션 까지 미리 넣어둔 상태로 복사를 하게 되면 굳이 하나하나 집어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선과 도형을 그룹화 시켜줍니다 컨트롤 g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애니메이션 날아오기를 누르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게 바깥쪽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뒤쪽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맨 뒤로 보내기 한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뒤에서 나온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기 변화를 눌러서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이 작동할 때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세 번째 애니메이션을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와우 느낌 있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 마지막 복사까지 해주시면 숫자 다 바꾸고요 그럼 프레젠테이션 할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기침이 많이 날때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꼼꼼히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만들어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던 었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 예방행동 수칙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과 함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행동수칙을 꼭 지켜서 나와 이웃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